6년차 더불어민주당 당원 이재정입니다. 6년차 더불어민주당 당원 중인이라고 합니다. 2년차 당원 홍정훈입니다. 저는 33년 된 민주당 당원입니다. 오래됐죠. 가장 자부시면 가지셨던 순간이 있으신지?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민주정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너무너무 기뻤고요 청년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었는데 민주당에서 청년분들이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시고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제안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것도 한 세네 가지되는데막다 얘기하면 안 돼요? 음,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셨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날 또 당선 발표되는 날 제가 그 무대 사회를 봤는데 기쁘고 어, 희망차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누구든 그 시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2016년 그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과 함께 호흡한 뒤에 탄핵 정국을 지나서 2017년 우리 손으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당연하죠. 네. <웃음> 투표해야죠. 네. 네. 저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많은 성과를 남겼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국회 180석과 함께 정말 민생을 제대로 하는 또 우리 사회를 제대로 된 민주주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혁을 할수 있는 때입니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이 재창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권 재창출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를 뽑는 경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당선이라고 다 그래서 꼭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 되겠다. 그 아스팔트에서 꿈꿨던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꼭 당선이 돼야 합니다. 사실 가장 추진력 있고 실행력 있는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이죠. 1번. 이재명 후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 있는 분이다. 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을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와 함께 손맞 잡고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본선에서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근본적 변화를 당선된 이후에 할수 있는 실천력, 실행력, 결단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가 아니겠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행위가 N분의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참여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역사입니다. 함께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만큼 그 경선이 더 풍부해지고 뜻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됐어요.